안개등이 빠진 채 출고된 러로겐 헤드램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광량 때문에 주변을 비추기 위한 안개등이 필요한 케이스죠 멀티펑션 스위치도 안개등 온오프 기능이 빠진 사양으로 되어 있네요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검사 통과가 가능하며 별도 구조변경도 필요 없습니다 안개등은 구조변경 대상 자체가 아니긴 하지만요 아쉽게도 할로겐 사양으로만 제품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차량 흠집을 방지하고요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존 커버를 탈거 후 안개등 커버로 교체 및 안개등을 장착합니다 미접는상태긴 하지만 간후탈거하고요 나사 플레임 방지해를 허브너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잘 작동하네요 안개등 기능을 온오프 할수 있는 레버가 추가되었으며 계기판에 안개등 표시도 잘 들어옵니다 악천 대신 개선된 주행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해당 작업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